여름맞이 노이로제 럼블백 아아 니그루노이드 서머가 열렸습니다 일단 해보니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열었던 그루노이드 판박이더군요 이에 따라 작년에 올렸었던 그루노이드 공략 영상이 유효할까 하여 플레이를 해보았는데 작년의 경우는 나오는 그루톤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뺑뺑이만 돌다가 시간되면 다 잡고 나오는 시기였습니다만 올해는 좀 다르더군요 항사 같은게 이상하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간 다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다만, 맵에 존재할 수 있는 그루톤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수시로 잡아줘야 한다는 점 일단 처음 입장하고서 앉아고 가만히 있으면 1분 30초에는 그 이상 소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수는 대략 36마리 정도로 1분 30초 전에 맵에 있는 그루톤들의 어그로 죄다 끌고서 입구 쪽으로 가서 장판기 깔고 대기타면 알아서 응기 해줄 것입니다 그 뒤에 추가 소환되는 그루토인데 싹다 모아서 한번더 쓰러다 보면 거진 끝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세 번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그루토노이드는 공급한 메이즈 클리어에 카운트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